체중 가운데 숫자를 0으로 만들고 싶다 처음에는 미동도 없었는데 10kg 감량 후 등판에 힘이 조금 들어간다 처음이랑 비교해서 몸매가 살짝 변한 것 같다 오늘 하루 빡세게 해야 내일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맨살에 모래가 닿는 건 20년 만인 것 같다. 내 몸통에 햇빛을 받는 것도 20년 전인 것 같다. 이건 진짜 맛이 없는데 먹는 이유가 있다 이만 건강에 좋다고 2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있길래 그냥 먹는 거야 먹는 건 절대로 안 버린다 유통기한은 상관없어 Yeah mm -hmm.